여기 빨간색 응. 봐봐요 노래스댄자 떨어졌죠? 떨어진 것과 붙은 거에요 이거 봐봐 노래스댄이 붙으면 붙으면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에즈머치 에즈의 뜻이나 에즈머치 모모만큼이나 또는 에즈맨니에즈의 애즈, 뜻이다 에즈맨니에즈의 뜻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모만큼이나 어머 만큼이나, 요런 뜻인데,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 나온다고 합시다 A is no 노 o 스 no e s s 와하고 비가 나와. 그리고 이제 d e 이 나온 다음에 C is D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물론 중복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죠. 요거는 공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요 A는 d 다 이렇게 치었어그 다음에 C가 D한 건 못지않게. C가 D한 거 못지않게 이걸 잊어버리지 마. 못지않게. 못지않게. 대체 그럼 정의됐으면 어디서부터 들어갈까요? 그럼부터 들어갈까요? 자 그럼 A 찾아봐. 어? 대리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야. 여기 가져오니까 여기가 이제 진정화 되겠지요? 대리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야.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겠잖아. 이게 예. 민주적인 가치가 A가 돼. 민주적인 가치는 어떻다 놀랄 수 나왔네. 무시하고 아, 이포터트니까 이게 D죠. 민주적 가치는 중요합니다. 뭐 못지않게. 자, C가 D 하는 건 못지않게. C가 D 하는 건 못지않게. 여기 있는 C. 경제적 성공 또는 사람들의 사회적 삶. 됐잖아요. 그죠? 경제적 인성공이 아니면 사회적 사람들의 회적사 사회적인 삶. C. 그 다음에 D는 어디 있어? D는 생략됐겠지 D가 생략됐겠지 D는 뭐야? 아이 a n t 중복 되니까 반복되니까 생각해졌다 됐네요. 뭐 못지않게? 경제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사회적 삶이 중요한 거 옳지않게. 정확히 해석이 돼? 다시 한번. 자 나의 굳은 신념입니다. 데리아라는 것은 민주적 가치는 중요합니다. 뭐 못지않게? 경제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사회적 삶이 중요한 거 옳지않게. 그죠지 이거 네. 서 이거 이거 붙었을 때 보세요. 붙었을 때 이렇게 쭈르르 붙어 있어요. 여기 체인지 변화는 어떤 변화야? 1990년대 이후로의 변화는 이렇게 나잖아. 1990년대 이후로의 변화는 해놓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도시화, 대시차에 나온 거야. 예를면 도시화라든가 아니면 민주화죠. 그 다음에 증가된 산업화 이렇게 나왔죠. 산업화의 증가. 이와 같은 변화들이에요. 이게 1970년대 이후의 변화들이야. 이런 변화들이 뭐라 불려질 수 있다? 자, 뭐라 불러? As much as you 뭐만큼이나? 혁명만큼이나 불려질 수 있다. 자, 그야말로 혁명이라 불려질 수 있다. 이러면 되지. 그야말로 혁명이라 불려질 수 있다. 됐나요? 그럼, 어, 위에 거, 너, 너, 했을 때, 붙을 때, 무슨 뜻이라고? 에드먼치 에리나 에드메니 엘리다. 이 차이점은, 여기가 양인지, 순지, 즉, 단순지, 복순지 파악해서, 체크하면 돼요. 단순히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본다. 에드먼치 엘리. 알겠지? 어, 만약에 수행의 점이라면, 에드메니 에리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때는, 요비교국과 관련된 표현 부분들이, 어, 적정선에서는, 어, 우리가, 단축이 있어야 돼요. 단축. 됐지?